네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? 투두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. 자, 오늘의 투제는투두드패션과 스팁입니다. 패션하면 슈닝카이죠 네, 네. 왜요? 똥패스 아, 네. 일단 패 네. 오셨으니까 네. 먼저 옷을 골라봐야 되겠죠? 네. 아, 네. 이제 맛보기로 옷을 골라서 여러분의 취향껏 옷을 골라주시면 돼요 네. 저는 이거요 아, 취향껏 고르면 안될것 같은데? 취향껏요? 이 취향껏? <웃음> <거죠>? 취향껏요? <웃음> 저희가 그냥 고를 수가 없고요 <웃음> 네. 아, 뭐야? 다섯 개 중에 하나씩 골라주세요 일단. 저맨위거 음. 가져갈래요 <웃음> 여러분보시면좀 <웃음> 이따 같이 열어볼게요 너... 바꿀래? 나 B 아니, 뭔가 A가 더 좋을까? 어떤 걸로 고를래? C 나 D할래, 바꿀래? No <웃음> 뭐예나 C할래, 바꿀래? 나 바꿀래? <웃음> 나, 나 바꿀 사람 아, 나, 나 그냥... 나 그냥 나 A야 아, 저랑 바꿀래? 아니야, 나 A야 나, 나 A 나. 바꿀래 나왜 이렇게 거 <웃음> 이거 뭐야? 불안해 <웃음> 아, 벌써 여는데 어쩌죠, 이예요또 수빈 씨가 먼저 좋아요, 우! 오하시면 돼요 가방 같은데? 어, 괜찮네. 저, 아 괜찮네. 올바로. 잠, 잠시만. 이거 해야... 아이 옷에다가 소화해야 돼요. 이거 p p p 아저씨가 입는. PPP 아저씨가 입는 비슷한. <웃음> 어. 어. 어. 맞죠. 아, 어. 근데 이거 예쁜데. 비슷하대. 그렇죠. 아, 야 클란인데. 아 뭐야 너무 뭐, 가벼운데. 뭐, 아,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. 아. 아이고야 어느 날 머리에 서 뿌리자나. 아, 했어. 야 근데 가봐이 유령 간섭이. 투톤이네, 투톤. 약간 디스코 같은데? 투톤이네, 투톤. 디스코 감성이네. 자, 다음에 흔히 파이션. C. 오. 아, 야, 내끼 나쁘지 않았네. 나 정도면? 야, 멋있다. 연준씨 여러분 연준은 거의 어. 액세서리 수준이던데 아, 너무 차라리 액세서리. 어? 나 없는데 아무것도. 이게, 이게 뭐예요? 나 이거 보고. 어, 이거 괜찮겠어도 어, 나름 있는데? 괜찮은데? 아니, 괜찮이야 <웃음> 이거, 이거 괜찮겠어도 어, 나름 있는데? 괜찮은데? <웃음> 아니, 괜찮이야 <괜찮아요. 웃음> 야, 이건 괜찮아 뭐, 이거, 이거 살짝 하와이안 느낌으로 가면 돼 어, 이거 나름 목에 돌리면 <웃음> 괜찮을 것 같은데? <웃음> 아, 이게 뭐야? 저 아무것도 안 들었어 요 어디일 같아? 어? 어? <웃음> 뭐야? 저 안에 뭐가 있을 텐데 아, 이건가? 챔피언 밀트? 챔피언 벨트?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아 아! 챔피언이 더 뭐야, 챔피언이었어 채연아, 챔피언이 뭐야, 뭐야 아니, 그냥 아, 나는 브랜드, 브랜드 챔피언이로가시 여러분 뭐스티프 미국 치치야, 뭐야 와. <웃음> 아니, 짱이다 야, 내가 제일 무난한데? <웃음> 어디서 무졌어 겁나 무거워요, 들어봤다 연준이 형이 야, 제일 괜찮고 수윤이 <웃음> 형 것도 괜찮아요 오, 어. 내가 제일 무난한데? 지, 이거는 좀... <웃음> 어디가 안 보이지? 야, 떠벌, 떠벌. 와. <웃음> 네, 너무 네. 레전드네, 이거 떠버린다, 어떻게? 너레전드는 이거 출발할게요, 춘, 춘 이거 막 굳이 바지 용도로 안 써도 되는 거죠? 꼭 바지로 써야 돼요? 바지로 써요 <웃음> 바지 수민이 형, 바지는 바지래요 무조건 바지는 응. 입어야 돼그렇죠 <웃음> 알았어 바지는 무조건 입어야 된대요 좋아, 오늘 내가 나의 패션을 발휘해 파션 스타일을 발휘해 보겠어 고민된다 이렇게 던져주니까 못하겠다 음, 약간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? 저 믿으시나요? 제 패션감각. 아, 이거 근데 너무 애매하고 그치? 너무하다, 이거, 그쵸? 음, 이게 좀 아니지 않나, 이거? <목소리> 어? 어? 어? 어, 나쁘지 않은데? <목소리> 하, 조합은 좋지만, 좋지. 좋, 보기에, 보기에 좋진 않을 것 같은데? <목소리> 어 에이 조합은 괜찮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예요 조합은 <웃음> 어울리지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그냥 이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<웃음> 진짜 뭐라도 골라야 되는데 사이즈는 그럼 있는 걸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? 모르겠네요 <웃음> 여기 있는 거 나한테 다 작을 텐데 만잘 입으면 될것 같은데 흠. 내가 패션스타라면 어떻게 입었을까 이거를. 아, 색깔 너무 센데 아. 약간 포인트를 줘야 된단 말이야. 이런 게 여기 이런데 어디... 오, 괜찮다. 이거 일단 하나. 셔츠류 없나요? 셔은이런 느낌. 이런, 이런 느낌 이런느낌이런느나이사게은이사은이와은이안하면이 약간 그이고하은이사하은이사하은이사하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, 이게요, 아, 여름이 끝나시지, 끝나가고 이제 반바지가 잘안 보이는 건가? 반바지없나 <웃음> 반바지다. 케 <웃음> <이제> 컨셉을 정했어요. <웃음> 이 톤이랑 제일 잘 맞는... 걸 쳐줘야 돼 아, 너무 큰데? 아. 응 이거를 하고 얘를 하고 이걸 입고 이걸 차고 이걸 입고 바지 바지는 평큼 것도 괜찮고 어? 아. 진동물이 아이고. 너무 고. 아. 아. <웃음> 아. 어쩔 수 없다. <웃음> 하 <웃음> 망했어 <웃음> 테나 혹시 양말 봤니? 양말은 없나? 아, 양말이 포인트인데 아! 어우, 좋아 좋아 <웃음> 나뭐얼옷 걸을 때 되게 오래 걸는 사역이라 <웃음> 어렵구그요 네. 어떤 네, 생각으로 저렇게 보이셨나요? 아니 설마 내가 입겠어 하는 마음으로 뭐 <웃음> 그냥 바지에 맞게 <웃음> 최선을 다해서 려 다른 사람이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? 그럴, 그럴, 그럴 수도, 아. 수도 있겠만겠 <웃음> <야. 웃음> 역시 뽑으신 <웃음> 아이템까지 자, 아, 그 의상을 골라 가신 멤버분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아 진짜 망했다, 와내거 아, 입어졌으면 아, 좋겠다 가발만 안입으면 좋겠다 자, ABCD 와, 또 뽑아요 와, <웃음> 아, 막 고릴걸 10분 준 이유가 있었네요 아 되게 세심하게 골랐단 말이야 아, 근데 저, 저도 저 그래도 입을 만하게 골랐어요 저도 나름 예쁘게 근데 나왔구나. 이거 자기 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서 아까 전에 A가 누구였지? 누구였지? A가 태현이한 번에, 한 번에 자, <웃음> <웃음> 그대로 쓰면 되겠다 <웃음> 오! 어? 이거 는거 아니야? E 누구예요, 이이나나잘보 e? 아! 보면... 아, 그래요? 나 되게 근데 아, 챔피언 벨트 때문에 C가 누구였어? 혹시 C 주인? No! 야, <웃음> 오, 나! 나네 형, A 팀이야? 어, 아, A A 나, 나도 컴퓨터 는데가 누구였지? 이다 형, 아, 이바지요나 나름 귀엽 했는데? D가 누구야? 나 아, 진짜 아, 타이 아, 그냥 같이 아, 애플을 이거. 아, 그래 아, 고마워요 <웃음> 아, 근데 벨트 때문에 <웃음> 아, 이게 우리가 아까 뽑은 대로가 아니네 아, 그래요? 아, 어. 저기 붙어있는 대로네 야, B 누구요? 아니, 아니, 저... 야, B 누가 골랐어? 저쪽은 누가 거요 제, 제가 골랐어요 아, 그래? 잠시만, 이는 그럼 제 거네요? 아, 말도 안돼결국내거인제갈아입까요네 아, 아, 아, 아. 아, 근데 나수영아 신경 많이 방금 썼어, 썼어. 요 어. 일단 모자를 쓰선 어떤 같습니다 네. <웃음> 어떤가요? 자, 여러분 이제 한 분씩 네. 의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? 각자 디자이너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<웃음> 디자이너 네, 네. 네. 네. 아, 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. 아, 네. 네 저는 이제 마, 말하신 대로 살짝 시골에 있는 청년 느낌을 네. 잘 살려봤습니다 여러 네. 어렸어, 어 나름 네. 신경 디테일 썼어 디테일 되게 쩐다 네. 그래서 네. 이 <웃음> 좋은데, 난 좋은데 바지랑 이제 옷에 이렇게 색깔을 잘 맞추고 또 이렇게 긴팔티를 이렇게 입어서 시원하게 하고 포인트는 여기 이, 이 보라 양말입니다 이제 보라 양말에 <웃음> 바지를 집어넣어서 정말로 뭔가 시골스러운 느낌이 더 강하게 하고 이거는 뭔가 뭔가를 집어넣뭔가해 뽑아가지고 네, 뭔가를 집어넣었을 것 같아서 모자는 그냥 바지랑 어울려서 입 잘해왔어, 좋아요, 좋아요 아. 누 네. 누구예요? 디자이너 선글라스. 아, 여기 디자이너. <웃음> 진짜 디자이너 같다. 선글라스가 찍기니까. <웃음> 그러니까. 홈. <웃음> 그 <그냥> 되게 귀여운 <웃음> 유치원생 같은 분위기인데 <웃음> <있는데> 최대한 <웃음> 과해 보이게 노란색으로 <웃음> 최대한 <웃음> 취장을 이상해요, 했어요. 네, 여기 노란색으로 싹짜했는데잘 뭐. <웃음> 어울린다. <웃음> 귀엽지 않아요? 나는 귀여운데 이상하지 않아요? 귀여워요. <웃음> 오케이. 야, 이걸로 봐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더 영광이구나 <웃음> 아, 최대한 너무, 과하게 했어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지? <웃음> 아, 되모르 아, 아, 너무 잘 어울려 다음은 누가 아, 다음 수빈 씨씨 의상 설명해 볼까요? 아, 아, 네. 연준 씨, 자,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, 이게 좀 색깔이 세잖아요 그래서 약간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약간 하얀 톤좀 이게 튈수 있게 근데 또 흰색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핑크랑 어울리는 핫핑크랑 어울리는 약간 좀 보라 약간 음. 파란색을 섞인 그런 하와이안 셔츠를 더해서 어. 뭔가 좀 시원하고 그런 여름 휴가 약간 휴가 갔을 때 약간 그런 좀 이런 <웃음> 바지게 딱 맞았어요 네, 좀 제가 내봤고요 또 거기다가 또 밋밋할까 봐 얼굴에다가 이제 그 선글라스 이거 뭐냐. 하여튼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약간 모기 선글라스 해고딱 더해줬고요 또 머리도 파란색이라 더잘 어울려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야, 야. 나와주시겠어요? 엔진형 아, 네. 네. 멋있어, 이거 옷이 <웃음> 아, 예. 잘 멋있어, 그냥 본인이랑 잘 어울려 제가 입을 생각으로 멋있게 골라봤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이제 어, 이거를 <웃음> 어떻게 최대한 가릴까 하다가 이제 안에 티를 입고 위에 셔츠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가려봐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셔츠를 고른 게 이거였고 그렇죠 근데 안에 또 블랙블랙으로 완전 가면 그림자 같을 것 같아서 흰색 포인트를 주고 어. 이제 흰색 벨트를 살짝 찾고 있었어요 근데 흰색 벨트 없어갖고 그나마 제일 뭔가 좀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걸로 했고 이제 은색 포인트 주고 연준이 또 금발이라 또 벨트랑 네 톤앤톤이가요맞아죠 그렇죠 이제 또 바지는 제가 요즘 스키니한 거보다 약간 통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, 이렇게 해서 근데 어, 또 핏이 좋은 사람이 이쁘니까 멋이 아 나네 느낌이, 아 네, 멋이 네네 좋죠 모델이 좀 괜찮지 않아요? 어, 괜찮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. 표정이 안 좋은데 일단 있었나? 와 진짜 별거 없는 제일 팀가 가발은 정말 주인을 찾았어요 제 주인을 찾은 것 같고 <웃음> 잘 좋아요 약간 오렌지 빛깔로 해갖고 진짜기 아, 없네 약간 저는 오렌지빛 태양을 약간 상상하면서 음.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아메리칸 영앤 와이앤 프리 느낌으로 해갖고 만들어봤습니다 만족하시나요? <웃음> 너무 만족합니다 아왜 아, 이렇게 귀엽냐 노래가 막 지금 여기서 <웃음> 여기 지금 LA만 있으면 화물라니까 거의 그, 우리 우리 팬키트야 <웃음> 응답하라 시리즈 나올 것 같아요 <웃음> 자, 저희 첫 번째 포디 미션은 성공적으로 아 야, <웃음> 성공했네 저희 첫 번째라는 것은 더 있다는 거네요 <웃음> 설명 혹시 뭐 보상으로 이옷다 주신다 약간 이런 거 없죠? 뭔가 있나 본 그럼 일 없을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투둠 자, 저희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투보로바이투게더의 패션의 일가견이 있으신 두 분이 계시죠? 누구요? 아, 네 네, 그렇죠 자, 이번 출연은 준대정주 Oh m 예 그래서 슈빈 씨, 태연 니 씨를 네 아, 아 진짜요? 저희 세대는 왜 당연하다는 얘 네, 네, <웃음> 내 옷만 잘 입는... 저는 좀 심각하네요. 그래, 난 모델이라서 좋은데... <웃음> 좋아요, 좋아요... 우린 뭐요? 그냥 탈락자 님니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, 의자 세팅해 주세요 괜찮아요,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어울리는 하면 게 뭐인 것같요저 후드티 청바지요 오케이 저는 형한테 받게 오케이 okay. 후드티 저도 형한테 <웃음> 아, 됐다 뭘물어보 <웃음> 오케이 <웃음> okay. 오, 태이 옷인데 완전. 이거 완전 이러고 안에 신티를 하나 입는 거야 아나예줬으면 어떻게 입었을까? 흠 음, 아우 또와 진짜 모르겠다. 아 야, 고민되네. 아 야, 아쉽네. 아 진짜 너무 모르겠네. 전태연이는 골랐어요. 이렇게. 저 수빈형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. 아 수빈형 진짜 어렵다. 음, 음, 수빈형 어떻게 입힐까요? 입혀주지 말까? 아 이거는 근데 어떡하지? 어려워 아니 이거 너무 예쁜데 아 바지 색깔이 맞는 게 없네 안한거 아, 같은데? 와 쉽지 않네 진짜 아 힘들어 일이 되니까 힘드네요. 뭐든지 취미는 여러분 취미로 남겨야 됩니다. 예? 일이 되잖아요. 싫어져요. 딱 여가생활 스트레스 딱풀 정도로 해야지 그걸 자신의 직업으로 만든다. 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. 저는요 앞으로 그 의상 피팅 할때 있잖아요. 오늘 몇 차기예요가 아니라 <웃음>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 진짜. 아니 저도 약간 어. 하면서 느낀 건데. 아,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 이거 하나하나 다 다섯 명 생각해서 네, 하시는 게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자, 저규씨네한착한착 설명 한 번씩 시겠어요 일단은 태현이를 생각할 때는 얘가 평소에 어떻게 입나를 생각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얘 머리색이 오늘 너무 예쁜 거예요, 보는데 그래서 막 걸어가다가 어머, 핑크색 옷이 있는 게 뭐야? 이러면서 이제 딱 어, 핑크색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 구멍이 송송 난게좀더 패션을 살리게 좋아 보여서 하고 사실 안에 이너를 안 입히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태현이가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맞아요, 근데 저는 안입는걸더 네. 좋아하고 근데 약간 이게 이 방송 심이 어긋나, 어긋나질 것 같아서 약간 그래서 좀 빡시하게 해서 이렇게 밑에 조금 음. 보이게 해서 입혔고 이제 태현이가 반바지 자주 입어서 반바지 입히고 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, 수빈이 형 수빈 수빈이 형을 제가 제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수빈이 약간 단정한 게잘 어울리는데 그래도 뭔가 좀 꾸며 입은 단정함이랑 그냥 단정함이랑 다르기 때문에 약간 밑에 이렇게 바지 같은 걸로 좀 포인트 주고 이제 위에는 좀 단정하게 가면서 모자로 도 이렇게 포인트 안경이랑 주면서 꾸민 듯안 꾸민 듯한 단정한 패션 완성 자, 한번 웃어주세요, 웃어야지 예쁘거든요 <웃음> <웃음> 누가 그렇게 웃으래? <웃음> 잘 어울린다. 그 다음에 이제 휴닝카이. 어, 얘도 잘 어울린다. 휴닝이는 핏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지를 좀스킨향을 입혀주고 싶었고 이제 위에는 포인트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주면서 티셔츠로 포인트를 주고 이제 목걸이로도 포인트를 줬습니다. <웃음> 네, 일단은 어, 태현이는좀 힙스럽게 입혀보고 싶었고요 또잘 어울리기도 하고 태현이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좀 이런 키가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전에 약간 가디건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되게 이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히, 입히고 바지도 뭔가 좀더 다리 길어 보이게 이렇게 빠지는 걸로 해봤습니다네 머리 색깔하고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, 이렇게 해봤고요 네. 우리 흰이는 사실 다잘 어울리는데 좀 수빈이 워낙 약간 밝은 게좀잘 어울리는 친구라 어 약간 청청으로 했고 약간 좀 청량한 느낌을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<웃음> 수빈은 사실 깔끔한 게더잘 어울리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난하게 가고 싶진 않아서 좀 일단 튀는 머리 색깔하고도 잘 어울리는 이런 파란색 그리고 휴, 수빈이가 파란색이 전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파란색하고 좀 이렇게 브라운 바지로 좀 색의 조화를 저는 오히려 범귀를 너무 좋아하고 약간, 오, 머리 글쎄네 저는, 오, 어, 일단 연준이 펴 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<목소리> 뭐야, 둘이 뭐야, 죽어버리뭐야 머리 글쎄요, 뭐야 저는 범귀도 평소에 입는 스타일을 알잖아요 근데 되게 입는 스타일하고 다르게 입혀서 좀 놀랐어요 다르게 잘입혀고네 어? 아, 모자가 벗겨졌는데 모자가 벗겨졌는지도 모르겠네 소아래가 짱이다, 얘 어떻게 이러지? 본인 머리가 뜯 진짜. 네 우리 스태프분들이 각 수빈 씨두분 스타일링, 퓨닝카이 네. 씨두분 스타일링, 태현 씨두분 스타일링 하신 거잘 <웃음> 만들었다. 스태프분들이 한표한표한표다 하실 거예요. 네 하고 수빈 씨, 태현 네. 씨, 퓨닝카이 씨도 한 표씩 하실 거예요. 네 음. 무기명으로 몰래 투표할 거니까 진짜 솔직하게 투표해 주시면 돼요. 네. 네. 오 과연 어디가 연준 쪽이지? 몰라. 오대 고민호 씨 턱턱 붙이셔. 오 2대 1이야 다 위에 거는 오른쪽 고르고 왓, 아래 거를 왼쪽 고르는 것 같은데 이게 스타일리스트 분이 투표할 때는 자막에 스타일리스트라고 달아주세요 그, 그 표를 받는 게 실질적 성장 아닐까 어승모누나다 네, 네. 저희 색깔이 다른가요? <웃음> <웃음> 우리 색깔 달라. <웃음> 좀 잔인한 거 아니에요? 한 분씩 오셔서 하실게요. 야 비밀 투표가 아니죠? 이러면. 근데 그 있잖아요. 그 반장 그 투표할 때도 자기가 제 이름 막 적어서 막 저, 저 내잖아요. 한한 아, 분씩 하신다. 되게 <웃음> 숨기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마음 없이 되게 왼쪽 오른쪽에 편이 보인다. 한 표씩 줬으니까 어디다가 붙였을까요? 어, 왼쪽 지금 너가 이렇게 왔어, 왔어 봐봐, 이렇게 왔어 네 팔이 어떻게 갔는지 보여줄게 <웃음> 어디로 갔을까요? 다시 <웃음> <웃음> <빨리> 숨겨 <웃음> 어, 어떻다 보여, 카메라로 아, 왼쪽, 왼쪽 맞아, 이렇게 빨리 왼쪽 붙이고 와, 인마 여기 붙였네 어차피 아, 일단 카메라 다, 다 보여요, 보여요. 나 이런 거 같이 붙이네 야, 하나 떨어졌다 그렇게... 이것도 일일이 세려야 이거 하나 도 떨어져... 아, 이건 아니구나 어 근데 결과가 되게 재밌다 어. 왜? <웃음> 결과가 되게 재밌어 극단적이야? 좋은 거 같은데? 의상마다 완전 달라 아, 아, 그래? 그거였어요 제가 붙였던 게다 인기 없었어요 왜 아, 그래? 여시 희님 칼네난 마음에 들었는데 왜 인기가 없지? <웃음> 그서붙여어 조빈이 형뭐 스티커 다시 떼요? 그러니까 승부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, 형? 비교적, 비교 소리가 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쑥쑥 붙여가는데 우리 멤버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? 그러니까요, 티 나니까 투표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네. 결과 나왔나요?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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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범규요, 왜냐면 은 범규가 되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깔끔하고 아, 그, 멋있어 보일 그, 텐데, 텐데 연준이 형 약간 저 같은 좀 그냥, 그냥 그런 냥그 사람들한테 봤을 때좀 과하게, 어, 좀 과하게 어, 느껴질 수 있어요 좀 과한데 어 너무 튄다, 부담스럽다 네. 이렇게 느낄 사람이 몇몇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, 저도 그것 때문에 범규 형려르네요 우승하시는 분 아! 별 건줘 누가요? 얘가요? 아 그래요? 오 뭔지 모르겠 그럼 연준 형 빼고 네명 아, 우승한 거예요? 아저승이에요 와아.. 와. 이건 좀 어렵다 저! 아, 저! 저! 해주세요. 저! 연준 형! 연준 형이 이길 것 아, 같다 예, 저도 예, 우승 그래. 안 할게요 자! 오늘의 상품은 50만 원상당의배에서 옷을 옷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. 네 분이 고르셔서 네 분이 나눠서 쓰셔야 돼요 오케이 아. 음.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클로징을 해볼까요? 네 그럼 다음에도 새로운 투두로 만나요. 투두. 아 진짜 뭔가요? 이거 저 따라오지 마요. 따라오기만 해봐요. 태연이 따라가겠습니다. 됐. 도전, 도전, 도전, 도전, 도전. 도전. 도전. 아나 최현준이야. 제대로 한다. 어 이거 좀더 빨리 못 내려줘요 이거 시간이 가는데? 아맞 지겠어요. 와나 잘한다. 천천 <웃음> 천천. 아, 야구 올라 와, 와, 와, 와우, 와와 아. 와우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생각하셨지? 와 네? 끌렸어 뭔 소리야, 이게 <웃음> 진짜 미치겠네 <움직였네>. 아, 끌렀다 <웃음> 아니 도전을 예, 많이 예. 안 했거든요 아, 세개세 세게, <웃음> 개밖에 안 했어, <웃음> <세게밖에> 안 했어. <웃음>